오 이게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알아볼 제품은 갤럭시에서 새로 나온 갤럭시 A9 프로입니다 갤럭시에서 최초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디스플레이예요 굉장히 보고 싶었던 제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를 안볼 수가 없는데 제가 몇달 전쯤에 인피니티 O 특허 이미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굉장히 잘 빠졌어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쁠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고급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베젤리스 핸드폰을 만든다고 하면서 탈모 수준으로밖에 핸드폰 만들지 못했죠 갤럭시 A9 프로는 전면 카메라를 화면 안에 넣어서 훨씬 더 베젤리스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동안 스마트폰들이 쉽게 도전할 수 없었던 영역인데 이 갤럭시 A9 프로는 깔끔하게 인피니티 오 디스플레이를 넣었습니다 네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어, 동영상을 틀어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굉장히 몰입감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화면을 손에 쥐고 있는 느낌?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나 집에서 TV를 볼때 화면이 큰게 확실히 좋잖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볼때 굉장히 만족감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화면이 크다 보니까 어, 삼성이 몇개 센스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놨는데요 저는 손이 작아요 그렇게 때문에 좀한 손으로 조작하는 게좀 힘든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면 한손 조작 모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한 손으로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게 편리한 기능을 넣었고요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 상단바가 내려와요 그리고 올리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어 블랙, 블루,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앱솔루트 블랙인데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검은색을 선호하는데 이 앱솔루트 블랙은 좀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잡았을 때도 화면이 큰 거에 비해서는 한 손에 착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카메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갤럭시 A9 프로에는 전면 카메라에 그 기존의 갤럭시 S 라인에서 볼수 있었던 플래그십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기능들은 전면 카메라에서도 아웃포커싱이 되는 셀피 포커스 기능이 있어요 마치 여친렌즈처럼 어, 제 얼굴만 집중 포커스해서 뒷배경을 날려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숨어 있고요 그리고 셀카를 찍으실 때 조명이 마음에 안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상으로 조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 라이팅 기능이 있어요 버튼만 간단하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셀프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단체 셀카를 찍을 때좀 불편했던 게 제가 팔이 좀 짧다 보니까 친구들을 전부 다 담을 수 없던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침 이 갤럭시 A9 프로에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 나와보실래요? 네,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친구들이랑 찍게 되면 한 화면에 다 같이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좀 웃으세요, 여러분. 와이드 셀프 샷을 이용하시면 화면을 돌려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해서 찍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A9 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펙도 굉장히 준수하고 갤럭시 S10에 들어갈 줄 알았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도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 시청이 잦으신 분들 그리고 또 셀프 카메라를 자주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